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주현다 주현입니다. 저번에 네네. 그 토끼 띠 한번 보셨어요? 네. 네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오늘은 무슨 띠를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돼지띠요돼지띠요 돼지띠? 네. <웃음> 네. 저 엄청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요? 재미없을까 봐. <웃음> 아 준비를 엄청 많이 한 거라. <웃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뭐, 인 팬도 팬이니까 괜찮습니다. <웃음> 많이 봐주세요. 네. 네. 됐어요. 오늘은 돼지띠랑 좋은 인연법을 찾는 걸 알려드릴 건데 돼지는 돼지띠의 특성이 굉장히 솔직하고 단순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뭐 근데 일하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책임감이 좋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그 순간순간 주어진 역할에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나쁜 관계보다는 좋은 관계가 많아. 두루두루하고는 좋은 관계가 많은데 이 돼지띠들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경제관념이 좀 약해요 경제관념이 약하고 그리고 사실상 결벽증 아니면 지저분해요 <웃음> 그래서 이런 부류가 있어서 고에 맞춰서 띠를 궁합을 하셨는데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좀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돼지띠의 사랑 돼지띠의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 양띠예요. 돼지랑 양띠는 최고의 결혼 파트너, 최고의 동업 파트너, 이성 파트너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성 본능을 좀 느껴. 그, 저를 지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토끼. 돼지랑 토끼띠. 돼지랑 토끼띠는 솔직히 좀 친구로 시작을 해. 나이를 떠나서 친구로 시작했다가 연인이 되는데, 조금 뒤가 약하긴 해. 뒤에가 좀 약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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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조금 사라져도 어느 계기로 또 나타나 그러니까 매번 사랑할 수 있어 아침에 사랑했다가 저녁에 싫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심심하지는 않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제 관계가 들어가고 또 이제 돼지랑 많이 나쁜 띠 엄청 나쁜 띠 이거는 조금 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 근데 여기에서 상중하때 완전 상 상급 웬만하면 피해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랑 나쁜 띠 중에는 뱀 아니 뱀이죠 어~ 뱀띠 이 뱀띠는 아예 소통이 안 돼요 그니까 웬만하면 어~ 자기네들이 안 만나는 게 좋고 피해 가는 게 좋아 그니까 러마 사사건건 말 하나하나가 다 싸움이고 충돌이에요 왜냐면 돼지의 성미는 느리거나 급하거나잖아 근데 이 뱀은 조금 요사스럽게 뭔가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도 못해 그래서 많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돼지랑 말띠 이는 자기네들이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 지지가 않아 나는 어, 발라두고 여기는 락이야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나쁘다고 볼수 없어 왜냐면 붙질 않거든 붙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아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랑 돼지 띠 정말 오지게 싸워요 같은 띠인데 왜 같은 띠인데 서로의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 잖아 그럼 게을러서 싫고 내가 결벽면 게을결증이라 싫고 내가 뭐 하면 얘가 자기도 한다 그래서 싫고 어 내가 밥 먹자는데 라면 먹자고 하고 좀안 맞아 그래서 내가 맞냐 네가 맞냐라고 하고 그리고 서로가 시간 이상 방관을 해버려요 근데 아주 작 작게 아주 조금 열에서 한 번이 맞아. 그러니까 자꾸 살락하거든 근데 안좋아요. 많이 부딪치고 많이 움직이 많이 충돌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좋은 띠보단 솔직히 나쁜 띠를 명심해야 되는데 돼지는 돼지띠 그 다음에 뱀띠 그 다음에 말띠가 너무 안좋으니까 늘상 조심하시고 특히 거래처 사람으로 만나거나 동업자 파트너를 만났을 때는 개혁 상사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반전에 반전이 있어요. 뒤통수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돼지띠는 늘상 조심하세요. 뱀띠 말 뱀띠 말띠 돼지띠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음, 뱀띠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 이 돼지띠가 일적으로 우리 동업 중요하거든요. 사랑만큼 중요한 게 동업인데. 어, 가장 좋은 동업자로 봤을 때는 용띠 용띠는 나만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이익을 원해 나도 내가 욕심이 많아 금전에 욕심이 많고 나도 욕심이 많은데 서로가 같이 나가는 거야 우리 같이 벌어서 같이 잘 살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협조적이에요 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서는 뭔가 시너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어, 원숭이띠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서로를 밀어줘요. 너부터 해봐. 나 뒤에 할게. 빨리 와. 나도 갈게. 이렇게 해서 같이 시너지가 좋다. 그래서 이 동업자로 봤을 때 같이 파트너도 좋고 동업자로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닭띠닭띠도 닥디. 좋기는 한데 처음에는 쿵짝쿵짝이야. 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고 아이디어를 내가 내고 네가 내고 내가 내고 네가 내고 해서 막 올라가는데 어느정도 자리를 잡으면 서로가 서로를 놔요. 다른걸 원해. 다른 사람을 원해 안 맞는 건 아닌데 다른 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 둘이 만약 연애한다면 바람나요 바람피기 좋아 어잘 만나 근데 너도 재밌지만 다른 재미를 원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관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바람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라 하지만 일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뭐 서로 노터치거든 자리 잡으면 노터치니까 이것만큼 좋을 수는 없어 일관사랑이 조금 구분이 된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무난하게 두루두루 가는 거,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거, 서로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는 건, 소띠, 뭐 개띠, 친구로 지내기도 좋고, 또뭐 그냥 지인으로 내는게 좋고, 서로가 서로를 뭐, 굳이 건들지 않는, 응? 사실상, 돼지띠를, 돼지띠를 공부하고 돼지띠를 하는데, 돼지띠가 성격이 좋더라고요. 두루두루. 정말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어, 한번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오래가요. 곱씹는 스타일이야. 어 벗어나지를 못하고 주어진 거에 충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지능이 많고 많은 걸 알았을 때는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답이야. 근데 상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내가 답이야? 너는 잘못됐어. 나를 따라와? 안 따라올 거면 가. 나는 네가 없어도 괜찮고 네가 있어도 괜찮니? 모든 건네 선택이야. 방관하는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이돼지띠 남편을 두고 계신 여자분들을 봤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날이 많아. 들어주거나 선택하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그러니까 돼지띠 남자분을 남편으로 두고 계신 여성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초반에초 잡아라. <웃음> 초반에 쥐어잡지 못하면 이 남자를 평생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 모든 건 1년,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특히 쇼부를 쳐라. <웃음> 초장에 잡아라라고 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만한 남자가 없고 이만한 여자가 없는데 여자의 돼지는 잡기 힘들어요. 그러니 예뻐해줘야 돼요. 남자의 돼지는 잡아야 되지만 여자 친구가 돼지띠라고 하면 이 여자분을 조금 사랑으로 감싸서 현혹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어 올해 돼지띠가 살짝 많이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고 돌아봐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돈을 꾸고 내가 혼자 사업을 이어가고 내가 혼자 공부를 하고 내가 학비를 버는 것처럼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올해만큼은 특히 는 올해는 돼지띠한테는 내가 어디 가서 돈 빌릴 데 없고, 눈물이 나고, 외롭고, 마음 나눌 곳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시기는 해가 범해이라서 살짝 내가 외로운 시기긴 해. 근데, 어, 지금 시기에는 누구를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나를 공부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내년이 됐을 때는 도와주는 귀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조금 힘내세요. <목소리>